피서란 말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피서란 말은 여름을 피해 간다는 말 아니에요? 피서, 그죠? 여름을 피하는 피서. 근데 그, 그 말이 언제서부터 생겼는가 하고 그 오늘, 어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오늘 제 말이 처음 나온 말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지만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남들이 볼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피서, 피서 쓰는 말인데 피서란 말 자체는 즉 유목 유목 민족한테 피서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이게 말, 말들을 말 쉬게 한다든지 더위를 쉬게 피게 좀 한다든지 양들을 갖다가 좀 물가 쪽으로 해서 좀 더위 쪽에서 쉬게 한다든지 그럴 때 피서는 말이 나온 것이지 정착된 농경 민족한테는 피서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피서를 그대로 즐기는 거예요 그냥 피서 어떻게 보면 피서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축소라고 하는 거야 축소 더위를 쫓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짐승들 갖다가 이렇게 수많은 소떼라든지 양떼를 갖다 몰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농경민족이고 농경민족이 됐고 정창민한테는 피설한 말보다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 말은 낙서라고 해야 되는 거야 더위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 우리 조상들은 피설한 게 아니에요 그 더위를 즐겼다고 지금 덥, 덥다 덥다 자꾸 이렇게 덥다 덥다 하는데 전번에도 자꾸 덥다 덥다 하는 것도 어디서 뭐가 더 없느냐. 자꾸 몸이 덥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몸이 덥다고. 몸이. 근데 사실은 몸이 더운 건 아니거든. 마음이 더운 거야, 우리가. 마음이. 즉,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실제 덥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마음 한 생각만 좀 바꿔봐. 봐 마음 한 생각만. 이곳, 이곳이 제일 정말 추운 알래스카하고 시베리아다. <웃음> 마음 하나만 좀 바꿔버린다 하면 은이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피서 피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괴로워서 진짜. 도운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농경 민족이라든지 항상 보면은 앞에 정자나무 있지 언제든지 나가면 발달근 시냇물 있지 계곡물 있지 맑은 응? 바람이 항상 불고 있지 그 다음대로 도 운물이 있지 수박 있지 피할 피해 도회를 피할 게뭐 있어 진짜 예를 들면 우리 우리 농경 민족한테 경제문제. 하면서 우리는 더위를 즐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반들이 옷을 겹겹이 껴 입었어도 부채 하나 갖고 다 견딜 수 있는 거야 진짜 다 더위를 즐겼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아마 그거 도저히 그런 옷 입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사람들 다견뎠잖아요 다 더위를 즐기는 방법이래 오늘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역시 자꾸 몸이 덥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몸이 덥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벌써 자기가 주위 환경에 끌려가는 거야 즉 마음이 덥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 마음을 한번 딱 움켜잡아 봐봐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이 덥다고 생각하고 몸이 배고프다고 생각하고 있고 몸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고 몸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마음 아니에요 이게 마음 하나 뭘 그러니까 일체 유심전하고 마음 하나 먹게 다 달린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좀 피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낙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